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음, 앞전에 앞돌려치기 부통공을 대전을 돌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음, 대전을 치는 방법이 앞전에는, 어, 두께 고정에 장점 높나지만 변화를 시켜서 하는 거라면 오늘은 두께도 달라지고 팁수도 달라집니다. 그 방법을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앞돌려치기 대전입니다. 붙은 공이죠. 자, 앞전 시간에 배우신 거는 4분의 1 두께 고정이죠. 보통 은1 4분의 1두께 고정을 했을 때 어, 1족구가 1포인트에 있을 때는 중하단 당점 2포인트에 있을 때는 하단 당점 3포인트에 있을 때는 극하단 당점 자, 그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께도 변경이 되고 팁수도 변경을 하는 방법입니다. 어, 대신에 기울기 1자일 때는 되도록이면 팁을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1 조건을 맞고 단 쿠션 가고 나서의 제 공이 당점을 줘버리면 어, 하단 당점이 걸려 있기 때문에 회전이 엄청 먹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요렇게 내려올 공이 다 열로 오게 돼 있습니다. 원 팁을 주든, 투 팁을 주든, 쓰리 팁을 주든. 다 3포인트 이하로 떨어진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돌지를 않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 길기 1대에, 어, 8분의 2 두께를 쳤을 때, 원팁. 자, 원팁을 주고 칩니다. 중화단 당점에 원팁을 주고 치면, 제 수구는 요, 요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럼 8분의 1 두께를 치면 요 정도겠죠. 오 그래서 돌아서 들어갑니다. 자, 요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8분의 1 두께를 어, 원 팁을 줬을 때입니다. 중화단 당첨 8분의 1 두께입니다. 그러면 제가 회전을 주면 어, 대략 두께로 따지면 두 두께 정도가 정도가. 더 얇게 맞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1분의 8 두께 중화단 당점 원팁입니다. 자, 요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회전을 안 주시려면, 대략 8분의 3 두께의 중화단 당점을 맞으면 가겠죠? 어, 그러면, 당점을 한 팁을 주면, 8분의 1 두께가 되는 거죠. 두께 상으로 두 두께가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 팁을 줘도, 무난히 득점이 가능해집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당점을 주면, 한 팁을 주면 두 두께가 더 빠져야 된다는 것, 기울기 제로일 때입니다. 자, 다른 것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1적구를 중앙에 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코너에 도착하려면 8분의 2 두께의 하단 당점이었죠? 그럼 팁을 줘버리면 저 코너가 나올까요? 나오기는 합니다. 두께를 두 두께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8분의 0 두께죠. 0 두께를 칠수 없으니 어, 세분화를 해버리면 대략 12분의 1 두께가 나옵니다. 10, 12분의 1 두께를 하단 당점에 원팁을 주시면 나오기는 합니다.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대신에 기울기가 한 칸일 때. 기울기가 한 칸일 때는 가능하겠죠. 8분의 1 두께의 원팁. 자, 두 두께가 빠지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오면 더 수월해집니다. 8분의 2 두께의 원팁을 그냥 주고 치시면 코너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무회전을 줘버리면 8분의 2두께의 하단 당점이죠. 자, 여기는 8분의 3두께의 하단 당점 여기는 8분의 4두께의 하단 당점 8분의 4두께 그러니까 8분의 2두께의 하단 원팁을 주셔도 똑같은 궤적을 그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8분의 2두께의 하단 원팁을 주고 한번 시타 해볼게요. 팔군이 이 두께 정확하게 보시고. 이렇게 득점이 가능하죠? 똑같죠? 8분의 4 두께의 하단 당점을 주시는 거나 무회전이죠? 당 8분의 2 두께의 원팁을 주시는 거랑 궤적은 똑같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8분의 4 두께의 하단 무회전으로 치면 어, 스피드가 좀 빨라야 되겠죠? 하단 당점이니 그리고 음, 반 두께, 반 두께로 치면 제공은 힘이 많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분의 2두께에원 팁을 음, 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시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하는 것은. 자 대신에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렇게 일자각일 때, 이쪽구가 코너에 있을 때는 원팁 이상은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코너로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투 팁, 세리 팁. 다 코너로 안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정말 얇은 두께를 맞으면 들어가긴 하겠죠. 대신에 어려워집니다. 자, 요렇게 해서 기류가 제로일 때, 요 때도, 요 때는 절대로 무회전 이상 주시면 안 됩니다. 원팁을 주는 순간 얇은 두께를 맞아도 제공은 20선 정도밖에 안 갑니다. 20이 오면 코너를 돌아봐야 짧게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으면 그죠. 절대 안 되죠. 당점을 줘버리면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가 3칸일 때, 3칸일 때자 여기는 8분의 2 두께, 8분의 3 두께, 8분의 4 두께죠. 8분의 4 두께의 중하단 당점이면 팁을 원팁을 주면 8분의 2 두께의 중하단 원팁이죠저 대략 봤을 때 기울기 4칸 정도 나오네요. 자, 이때는 8분의 2 두께의 3팁을 주면 되겠죠. 자, 시타를 해볼게요. 대신에 여기는 어, 회전 반경이 있기 때문에 스피드를 더 올려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중화단 써니팁이죠?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음,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어, 당점 높낮이로도 칠 수도 있고 두께를 변경해서 당점을줄 수도 있습니다 음, 연습을 하시다가 어, 나에게 맞는 당점을 찾아서 음, 그 두께를 치시면 되겠죠 또 올라와 있을 때 이적구가 올라와 있을 때도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이 배치는 다들 아시죠? 1족구가단 쿠션 2포인트 있고 기울기가 0일 때는 8분의 2두께의 하단 당점 자, 이렇게 되면 빗각이죠? 빗각 한 칸이 기울기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두께를 빼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기울기 두칸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기울기를 두 개를, 두 칸이니까 두께를, 두 두께를 빼줘야 되는데, 뺄 수가 없죠. 8분의 0 두께는 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분의 1 두께를 겨냥을 하시고, 하단 당점에 역으로 원팁을 주시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괜찮으니까 기울기. 세 칸이 됐을 때, 요정도가 세칸 정도 되겠네요. 기울기 세 칸이 됐을 때는 투팁을 주시면 됩니다. 8분의 1 두께. 어, 대신에 팔로우가 조금 더 들어가셔야 되고 어, 스피드도 어느 정도는 빨라야 되겠죠. 자, 이런 공을 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타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칸이 되면 3팁을 주시면 되긴 하는데 대회전으로는 무리입니다. 거의 코너를 근접해서 돌아야 이렇게 갑니다. 3팁, 옆팁을 줘버리면 코너에 거의 이렇게 들어와야 이렇게 코너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울기 4칸일 때는 안 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역팁, 3팁 이상은 안 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8분의 1 두께의 하단 역으로 2팁이죠.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8분의 1 두께를 잘만 맞추면 가능한 그런 배치입니다. 자, 8분의 1 두께를 착하게 보시고 역팁, 2팁 쭉 찔러 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제공이 많이 밀리죠. 역으로 팁을 많이 주시면 제공은 많이 서가지고 옵니다. 일자로 꺾이지 않고 많이 뻗어온다는 그런 내용이죠. 음 자, 그러면 뭐 시타 장면은 몇개안 나오겠죠. 거의 다 해버렸으니까. 자, 앞전에 두께는 고정이고, 당점 높나지만 가지고 푸는 방법. 오늘은 두께도 변경되고, 당점도 변경되고. 한 팁을 주시면 두께를, 두 두께를 빼야 된다는 거. 오늘은 그게 키포인트죠. 자, 연습을 하시, 하시면서 두께에 따른 제 공의 변화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붙은 공이 굳이 아니더라도 자 그러면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타 화면으로 같이 죠